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키 작은 분이 피해야 할 옷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유행하는 스타일에서 키가 작은 분들이 피해야 할 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전 영상 중에 키장녀가 피해야 할옷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도 개성과 매력으로 스타일을 완성하신다면 더 멋지게 아름답게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키가 작은 분들이 피해야 할 사항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라이즈 팬츠나 로라이즈 스커트 그런 옷들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핵심은 로라이즈 팬츠입니다. 즉 힙에 걸치는 바지나 스커트인데요. 이러한 옷들은 키가 작은 분들한테는 몸의 비율이 좋아 보이지 않고 다리가 짧아 보이기에 로라이즈 즉 허리선 밑에 있는 바지보다는 하우웨스트 바지나 스커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멋지게 보입니다. 네개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요, 힙에 걸치는 바지를 입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힙에 걸친 스커트를 입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첫 번째는요, 시각적으로도 비율이 둘로 나눠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옷은요, 다리가 짧아 보이겠죠? 만약 힙에 걸치는 바지를 입고 싶으시다면, 상의와 하의 옷을 같은 색상으로 입으시면 키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빅토리아 베컴인데요. 이 빅토리아 베컴은 힙에 걸치는 바지를 입고 검정색 원단 벨트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키가 더 작아 보이게 코디를 했습니다. 이 차라리 검정 벨트가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 여성분도 힙에 걸친 바지를 입으셨기에 이 다리가 길어 보이지 않고 키가 작은 분들은 이러한 스타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번째는 힙에 걸친 스커트를 입으셨어요 어떤가요 몸의 비율이 둘로 나눠 보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무릎 기장의 스커트입니다 몸의 비율이 둘로 나눠 보여서 하체가 짧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무릎 기장의 스커트 보다는요 허리선이 올라가 있는 짧은 기장의 스커트나 허리선이 올라가 있는 롱 기장의 맥시스커트가 더 멋져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백기진 팬츠입니다. 이번 연도의 트렌드는 백기 바지가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키가 작은 분들은 너무 헐렁한 옷을 입으시면 하체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헐렁한 바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튜닉 스타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몸의 비율이 둘로 이렇게 나눠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입고 싶으시다면 상아를 비슷한 색상이나 아니면 동일한 색상으로 입으시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허리선이 내려가 있는 원피스나 점프 슈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원피스 디자인이 허리선 밑에 사선이 있다거나 허리선이 내려간 옷은요 시각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대신 엠파이어 라인의 원피스는요 허리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네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점프 슈트인데요. 첫번째는 허리선이 올라간 점프슈트에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다리가 길어보이고요 두번째는 허리 포인트가 내려가 있는 점프슈트로 인해 몸의 비율이 둘로 나눠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원피스를 보세요 어떠신가요 원피스의 밑단이 아래로 절개된 부분이 있어 다리가 길어보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원피스는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신 네번째 원피스처럼 허리선이 올라간 원피스를 고르신다면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더 멋지게 보인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간 종아리까지 오는 부츠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키가 작은 분들도 체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일반적인 분들은 종아리까지 오는 기장의 부츠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둘로 나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앵글 부츠나 동일한 옷 색상과 맞춘 롱 기장의 부츠는요 다리가 길어 보이고 한층 더 멋진 나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개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요 키가 작은 분들한테 어울리는 타일롱 부츠입니다 이러한 부츠는요 올해 FW 유행하는 부츠인데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옷 색상과 맞춰서 부츠를 선택했기에 더 다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세요. 종아리 기장의 부츠입니다. 이 부츠의 색상을 옷 색상과 맞춰서 코디를 했지만 힙에 걸친 스커트와 부츠의 기장으로 인해 몸의 비율이 3등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다리가 길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옷 입으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네 번째 부츠도 마찬가지로 몸의 비율이 3등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부츠 기장이 짧은 앵글 부츠나 아니면 롱 부츠가 더잘 어울립니다 만약 만약 이 종아리 기장의 부츠를 신고 싶으시다면 하이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부츠를 신으면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일곱번째는 바지 밑단이 롤업된 바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바지에 밑단이 접혀있는 바지는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접혀있는 바지를 일자로 수선해서 입으시는 것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큰 백입니다 이큰 백은요 이번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키가 작은 분들은 큰 백보다는 작은 백이 더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팁인데요. 이 키가 작은 분들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모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키가 커 보이고 더 멋져 보인다는 점 기억하셔서 더욱 멋진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